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육아맘들의 노동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바로 아기 청결 관리에 관한 독일어 표현들 준비해보았어요. 기저귀 갈고 씻기고 크림 발라주고 하는 일상적인 행위들을 실제 독일맘들 사이에서 잘 쓰는 예문들로 준비해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저귀 갈다 독일어 표현입니다 die windel w e c h s e l n ich muss meinen baby die windel w e c h s e l n 나 우리 애기 기저귀 갈아줘야 돼 라는 표현이고요 meinen baby 자리에 아들이면은 im 딸이면은 ihr 쓰셔서 ich muss ihm die windel w e c h e l n 하시거나 ich muss ihr die windel w e c h e l n 하셔도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wicheln 이라는 동사를 쓰기도 해요 ich muss mein baby wicheln 역시 mein baby 자리에 아들이면은 in 딸이면 지 사용하셔서 ich muss inwickeln oder ich muss sie wickeln 하셔도 됩니다 das Kind muss gewickelt werden das Kind muss gewickelt werden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die Windel wechseln 그리고 wickeln 두 표현 다 일상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저귀를 떼다 표현도 같이 보고 가실게요. 놀랍게도 기저귀를 떼다 독일어 표현에는요, 기저귀, 디비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에어 ist 트로큰, 지 ist 트로큰. 이렇게 트로큰, 건조한이라는 형용사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물티슈. 단어 같이 알고 가시면 좋겠죠? 물티슈는 독일어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을 하고요. 물티슈 한 장,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das für dich 이렇게 말합니다 나핍 다이네 페이스티커 비누츰? 하면은 나 니꺼 네 물티슈 좀 써도 돼? 이런 표현입니다 빌려 쓰실 일이 있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씻기다 표현입니다 그냥 샤워만 씻기 때는요 두션 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요 욕조 안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지길 때는요 아데인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g e s t a 히 t habe ich meine Kinder nur g e u s h t 하면은 나 어제 우리 애들 샤워만 시켰어 이런 뜻이 되고요 heute muss i c 나 오늘 걔네 목욕도 시켜야 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n o 를 쓰시면요 아직은 안 했지만 그것도 해야 돼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됩니다 허이뮤센야 이렇게 수동태로도 자주 사용돼요. 두신 그리고 바덴 이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는 그야말로 씻기다라는 뜻의 왓 n 각예문의 동사 위치에 사용하셔도 돼요. 허이트 뮤센지노 왓 하시거나 인지 뮤센노왓야 근데 왓션 동사가요. 하 이래서 머리카락 복수 형태와 같이 쓰이게 되면요, 머리를 감기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예문 보실게요. 마인만 브레스킨단 내남 편이 아이들 의 머리 를 감겨 주고 있다. My m a n w i s h e d in Kingdom. 하래. Oh, 남편이 우리 애들 머리 감겨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닦기다 표현도 같이 알아가시면 좋겠죠 ich putze meinem Kind die z e n e 아들이면 ich putze meinem Sohn die z e n e 딸이면 ich putze meiner Tochter die z e n e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크림을 바르다 표현 함께 보실게요 ein c r e a m i n g 이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ich c r e a m e mein Baby ein 하면 은 어, 나 우리 애기 크림 발라주고 있어. 라는 뜻이 되고요. Mein Kind muss regelmäßig eingecremt werden. 하면은 뭔가 우리 애는 그 크림을 규칙적으로 발라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 뭐 피부가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병이 있다든지 할 때, 요런 예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너. 아직 안 했지만 해야 해 사용하셔서 무슨 아인크는 얼굴도 로션 발라야 돼 역시 수동태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다음에 오늘 배운 문장들 정리해드렸으니 복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공부하시다가요 궁금하시거나 이 자리에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표현 오늘 속 시원하게 하시는 독일맘들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육아 독일어 시리즈가 제작될 예정이오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 Baby p f l e g e Die Winde wicheln, wicheln Ich muss meinen Baby die Winde l w e c h s e l n Ich muss ihn w i c k e l n Ich muss sie w i c k e l n Das Kind muss gewickelt werden. Das Feuchttuch Die Feuchttücher Darf ich deine Feuchttücher benutzen? Darf ich ein Feuchttuch? Wenn das Kind keine Windeln mehr trägt. Er ist trocken. Sie ist trocken. Duschen, baden, waschen Gestern habe ich die Kinder nur geduscht. Heute müssen sie noch gebadet werden. Ich muss sie waschen. Sie müssen gewaschen werden. Haare waschen. Mein Mann wischt den Kindern die Haare. Zähne putzen. Ich putze meinem Baby die Zähne. e i n c r e m e n Ich creme mein Baby ein. Mein Kind muss regelmäßig eingecremt werden. Das Gesicht von ihm muss noch eingecremt werden.